네.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달 전에 음. 팔고 네 주셨죠? 맞아요 맞아요 난 요즘에 약간 머리 진짜 없어서 고민이거든요 예전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완전 약간 여기가 네모나차 약간 황비용처럼 <웃음> 탈모약을 바르고 있어요 아직 좀 작지만 좀 손털이 올라오고 있어요 후기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 탈모 관리 어, 그럼 남자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하하니님의 <웃음> <웃음> 머리카락은 내가 봤을 때 약간 정수리 부분이 머리가 훨씬 가늘어요 앞쪽보다 진짜 머리카락이 한문낭당 하나씩 자라고 있고 폐니님 폐니님 폐니님 여기 정수리에 잘 바르세요, 아시겠죠? 네. 네, 한달 뒤에 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살라임의 강원장입니다. 가을이 어느덧 문턱에 다가왔네요. 가을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? 낙엽. <웃음> 감성 들으시네. 저는 가을하면 탈모가 생각납니다. 유독 탈모 환자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. 피디님, 미독신치를 사용한 지 얼마나 되셨죠? 두 달. 두달 접근했죠? 좀 어떤 느낌이에요? 좀덜 빠지는. 어, 고민이 좀 줄었겠네요. 그쵸? 아닌가? 비니닉 <웃음> 같은 경우에는 이 탈모에 대한 이런 자각 증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탈모까지는 아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상태였고 굉장히 가는 상태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바르는 약으로 탈모 치유를 좀 시작하시면 돼요 사실 이 바르는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쓰면은 어좀 약간 머리가 좀 두꺼워진다? 또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? 남성분들은 우리가 탈모치료 하면 은뭐 먹는 약하고 바르는 약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프로페시아 라든지 아보다트 이두 가지 제형의 약과 카피아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어 일반적으로 뭐 정수리라든지 m자 탈모가 많은데 정수리 탈모 같은 경우는 미녹시딜과 같은 그런 바르는 약을 하면 효과가 좋은데 m자 탈모는 사실 그렇게 효과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약물과 같이 복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더 도 사실 이렇게 M자 탈모가 있거든요. 저희 아빠가 M자 탈모. 어, 제어의 첫 번째 영상을 보면 여기가 굉장히 좀 텅텅 비어 있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머리를 막 끄집어내고 했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아주 잔머리들이 여성분들이 탈모를 고민할 때는 뭐 샴푸 같은 것도 있고 비누도 있고 뭐 앰플, 토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. 근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약물을 사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곳에 헛돈. 헛동... 여성분들은 주로 사용하는 탈모 제품이 어, 미녹시이라든지뭐 엘크라는 이두 가지 약물 있거든요. 일반적으로 유전성을 띈 사람이죠. 저와 같은 사람, 저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엘크라멜 같은 약물을 쓰면 도움이 돼요. 근데 내가 만약에 좀 머리카락이 길고... 잦은 스타일링을 좀 하는 편이고 지루 두피염 같은 이런 염증이 좀 호발하거나 또 스트레스가 많거나 급격한 다이어트를 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녹시딜처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약물을 쓰면 도움이 돼. 그리고 이 쉐딩 증상이 바르고 나면은 갑자기 머리카락 훅 빠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머리락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약간 좀 표지기 모발들이. 한꺼번에 떨어져 나가서 일시적으로 빠지는 증상이 되긴 하긴 하지만, 하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났었을 때는 모발이 두꺼워지고 탄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탈모라고 하면 은 하루에 100개 이상 머리카락이 빠질 때이고 머리가 좀 많이 듬성듬성할 때발 우리가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. 그때 진단할 때좀 늦어요. 그래서 저처럼 약간 어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듬성듬성하지?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가네지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은 훨씬 더 간단하게 먹는 약 없이 바르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머리카락 한번 확인해 보시고 탈모치료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머리가 왜 이렇게 많지? 되게 깨끗하네 <웃음> 응. 좀 염증이 있긴 하긴 해요 각질 같은 게 보이죠? 그렇죠?